폼툴을 사용하다 보면 높은 확률로 출력물이 플랫폼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케이스가 그 출력물 자체가 무거운 경우인데요 이런 출력물에 자동 서포트를 실행하면 계산되어 생산된 베이스먼트는 출력물을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력물의 부피가 큰 경우도 떨어짐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단이 크고 하단이 좁은 출력물의 경우 자동 서포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험이 잦았습니다. 베이스먼트가 미니레프트의 경우는 제 육안으로 보아도 조금 아슬아슬하고 애매한 느낌이 들기도 한, 하고요. 이두 가지 경우는 보통 폼랩스의 자동 서포트 생성에서의 계산 오류가 주요 원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 해결 방법을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약간 경험이 있어야 할수 있는데 수동으로 서포트의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서포트 추가해 주시고요 사실은 출력 전문 업체들은 전부 수동 서포트를 달아서 출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엄청 귀찮은 작업이면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때로는 출력물을 회전시켜서 베이스먼트의 면적을 넓혀주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니레프트로 불안한 출력물은 풀레프트로 베이스먼트를 선택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 출력해 본 분들은 반드시 한번쯤은 겪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더 물리적인 방법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흔한 것으로는 플랫폼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그냥 샌드페이퍼로 플랫폼 표면을 슬슬 물러, 문질러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쓱싹, 쓱싹, 이렇게요. 다음은 트레이에 있는 레진을 잘 섞어주는 것입니다. 레진은 화합물이기, 화합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혼합물의 개념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성분이 분리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섞어 주어서 트레이 하단에 가라앉은 백탁만 제거해도 레이저가 플랫폼에 조사하는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용으로 이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출력을 한 제품인데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하지만 이 방법들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특히나 마지막 줄에 백탁 제거하면서 소모품인 트레이가 손상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을 조심히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드웨어적인 조치가 효과는 더 확실하다는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